어렸을 때부터 눈이 작아서 좀 피곤하냐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코가 조금 이쪽이좀 많이 두껍고 수술 잘 받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JK 성형외과에서 눈과 코를 수술한 박진형입니다 이제 수술한 지한두달반 정도 된것 같습니다 이제 수술 두달 반이 지나면서 좀 붓기도 다 빠졌고요. 거울을 봤을 때 눈매가 이렇게 많이 쳐져 있었는데 조금 더 뚜렷한 인상이 되고 또 피곤하지 않고 조금 더 스마트한 인상이 된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고요. 코도 이렇게 조금 제가 옆에서 봤을 때 매부리가 있고 전면에서 봤을 때 조금 두꺼운 편이었는데 그 부분이 과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은 것 같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진영 씨가 큰 이미지면은 원치 않으셨고요. 그리고 원하셨던 게 여기 이제 콧등에 매부리가 살짝 있는 거랑, 이 코뼈 부분으로 해서 약간 이제 둔탁하게 넓어 보이는 거 이런 거를 개선하고 싶어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려면 일단은 이 매부리를 좀 잘라내야 되고 잘라내는 만큼 뼈를 이렇게 모아줘서 콧대를 좀 가늘막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매부리제거술과 절거술을 권해드렸습니다 코끝 같은 데는 이제 전혀 안 건드리고 그렇게 수술을 진행했었습니다 액신 뭐 포인트라고 할 만한 건 없는데 흉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이제 코 안쪽 절개만 이용해서 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보이지 않는 부분 그리고 이제 시야에 제약이 있는 수술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내부를도잘 정리하고 결과도 정확하게 하는 약간 정확도? 이 정도가 좀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 박진영 님 같은 경우 이제 쌍꺼풀이 없고 어, 경도의 안검화수가 있으면서 동시에 이제 피부의 처짐도 동반을 하고 있던 케이스입니다. 어, 피부에 처짐이 있을 때는 여분의 피부를좀 잘라내기는 해야 되는데 인상 카풀 부위에서 절개를 해서 어, 눈매교정을 하는 경우 다소 진한 인상으로 변화하실 수 있고 눈두덩이의 피부가 얇지만은 않았기 때문에 그 부위가 두툼해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눈 쌍꺼풀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처진 피부는 위쪽에서 리프팅을 하면서 동시에 두툼함, 눈두덩이의 두툼함도 개선시킬 수 있도록 눈썹화 절제술이랑 비절개 눈매교정 수술을 콤비네이션으로 시행했습니다. 수술의 핵심 포인트는 자연스러움입니다. 남성분들, 특히 우리나라 남성분들은 대부분 아직까지는 성형수술을 한 거를 다른 사람들이 모르시기를 원할 정도로 작은 쌍꺼풀, 티 안나는 눈성형을 선호하시는 편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은 쌍꺼풀은 작게 속쌍꺼풀 정도나 아주 그것보다 살짝만 더 보이는 정도로 처짐만 개선하되 멀리서 봤을 때는 쌍꺼풀처럼 확연하게 보이지 않게 하면서 어, 박진영님 같은 경우는 눈이 약간은 졸려 보였고 피부의 처짐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안검하수를 교정하는 눈매교정술로 눈동자가 또렷하게 보이게 가고 그다음에 피부의 처짐은 쌍꺼풀이 아닌 위쪽에서 리프팅으로 써 해결해서 을좀더 자연스럽게 눈이 보일 수 있도록 어, 시행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봤을 때 성형했구나 라는 말은 잘 하지 않고요 뭔가 조금 달라졌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조금 어려워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자세하게 보다가 어 눈이 좀 달라졌구나 뭐이 정도로 얘기하고 코가 달라진 건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더잘된것 같아요 너무 어, 과하거나 부자연스럽게 이렇게 달라지지 않고 조금 뭔가 살이 빠졌나 뭔가 인상이 또렷해지고 조금 더 자연스러워진 인상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약간 젊어진 것 같다 어려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인도 저는 잘된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은 그래서 바로 알아보진 않고 약간 그렇게 어, 좀 인상이 좋아졌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어요. 사실 처음에는 와이프가 수술을 왜 하냐고 좀 말리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좀 설득을 해서 이 제가 제 유튜브도 준비하고 하니까 이제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음, 지금 굉장히 좋아하고요 제 옛날 사진을 어떻게 다 보게 되면 아, 하기 잘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줘요 네. 네 저는 너무 과하게 되는 걸 사실 좀 경계를 했고 좀 걱정을 했는데 제가 딱 원하는 방향으로 눈매도 어. 너무 크게 달라지지 않으면서 제 눈매는 약간 유지하면서 눈꺼풀이 약간 올라간 거 그리고 코도 살짝 얇아지고 살짝 매끈해진 그런 것들이 어, 사실 제가 나이도 있고 남자기 때문에 너무 많이 달라지면 사람들이 좀 많이 어색해하고 저도 많이 부담스러울 것 같았는데 아주 살짝 그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잘 돼서 저는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남자분들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제 나이 또래 세대만 해도 남자가 성형수술 한다는 건 굉장히 좀어 쉽게 보지 못하는 일이거든요. 근런데 음 저도 사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내가 해도 될까 많이 고민도 많이 했었지만 하고 나니까 어 남자도 충분히 할수 있고 또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할수 있고 또. 하면 좋은 거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왜냐면, 음, 뭐, 크게 얼굴이 많이 달라지지 않으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살짝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또 조금 더 인상이 좋아지는 정도의 효과를 볼수 있다, 있기 때문에, 어, 남자들도 얼마든지 용기 내서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